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플러리쉬는요 프랑코 파스칼리가 만든 주도 플립이라는 플러리쉬이요 원한자의 플러리쉬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폰테인카즈의 주도 플립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죠. 일단 이 기술을 한 손으로 하는 기술이고요 1인칭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기술입니다 일단은요 중지와 검지 엄지의 기술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으시고 이제 중지가 이 우측 상단의 모서리에 옵니다. 그 다음에 엄지가 좌측 하단에 이렇게 와주시고요. 이제 검지가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돌리고 이제 이 카드를 닫을 때 다시 검지가 이렇게 와주면서 약지가 이,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중지가 떼면은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검지가 카드를 밀어주면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엔 대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지와 엄지가 이런식으로 잡고 검지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머지 카드들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처음에 카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카드를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검지를한 바퀴 돌려주고요 돌리고 난 후에 다시 카드를 원상태로 이렇게 들었죠 근데 다시 이렇게 놔주시고 약지가 이곳을 잡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검지가 덮으면 끝이 나는데 이제 카드를 새끼손가락이 잘 잡아줘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새끼손가락이 계속 카드를 잡아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어,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놓고 이렇게 엄지가 오죠 이 부분과 이 새끼손가락으로 카드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렇게 그냥 덮어주시면 돼요 빠르게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쉬운 주도 플립을 배워 보셨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